한편아, 먹을 거.. 예? 내가 궁금한 게 혹시 너 일하는데 체인점이야? 체인점 아니에요 체인 회사 아. 아니야? 아 그래? 예예 네. 아, 혹시 막 지점을 옮길 수도 있나 이런 거 궁금해서 잠깐 물어봐 <웃음> 아 근데 거의 요즘에 그만 할거 같아가지고 왜? 안에 정리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 이 김에 빨리 옮겨야 될거 같아서 아, 옮길 거면은 아내가 싫어한다던줄 아, <웃음> 저희도 저희도 좀 걱정하긴 하네요 언제 정리 당할지 몰라서 아.. 정리해고 <웃음> 시즌 네 <웃음> 아.. 정리해고 시즌이 오나요 우리도? 우리.. 사장님 저일 열심히 했어요 사장님 우리... 열심히 했어요 됐어요. 쇼프로도 p d 들이 시즌을 잡아서 이제 개편도 하고 멤버도 바꾸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되게 엄숙한 분위기에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가 개편을 맞이하여 이제 멤버를 바꿔야 됩니다 이러면서 개편 공지를 하면서 근데 갑자기 웜즈가 틀어지면서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만 시즌2로 향합니다 그래서 근데 정리해보니까 농담이어도 갑자기 말 없어진 우리 멤버들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심무룩해지는 거야 얘들아 내가 미안해지게 갑자기 야. 슬퍼졌어 게다가 한편아! 네? 그소제를왜 꺼낸 거야? 아왜 왜? <웃음> 근데 물어본 건 개빈님이긴 해 그래 그야 아니 내가 먼저 시작했어. 이거 한 편이가 먼저 시작한 거야. 주제는 아니야. 거기 물어봤어. 야, 그리고 네가 먼저 시작하니까 어? 갑자기 2D가 어, 우리도 정리해고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 너가 그랬어. 안 그랬어. 저요? 기억에도 없지, 아주. 오늘도 사실 빗소리가 없어요. 빗소리가 요즘에 아주 아파. 아파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맵을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맵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어, 와라 파크와 폴가이즈를 합친 듯한 그런 느낌의 맵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됐어요 여러분. 시작. 이거 뭐 어떻게 시작하는 거야 여기는? 이게 뭐지? 어? 우와! <웃음> 잠깐. 어? 어. 너, 너네 왜 날라가는 거야 너네? 저... 이거 여기 다음 날아가요 어? 나만 지금 정상이야? 나닭 들고 왔는데? 어? 저 어, 정답인가? 그래? 그래? 나도 그러면 닭을 들고 와볼까? 와보... <웃음> 내가 운이 좋았나 봐아 이거 그거네 오지선다 처럼 해가지고 그지 이거 투디가 운이 좋았나 봐 진짜 그 다음에 그 닭을 여기다 놓는 거네 저 네모에다가 어때? 음~~ <웃음> 어. 맞네 이거 오오 오. 어? 열렸다. 아 그러면 이렇게 문이 열리는 거야. 어.. 우와! 이 정도면 너무 쉽지? 한편을 보여줘. 우리는 이미 이슈플풀의3 같은 물리 엔진에 익숙해졌다고. 그럼. <웃음> <웃음> 바로 연비 손잡고 바로 돌아오는 거 개웃겨. 케빈님! 예. 여기 오시면은 무서운 게 있어요. 이분은 우리를 구렁텅이로몰아넣었던 그분? <웃음> 제발 가령이 사이를 기억하게 해주세요 엄비야 <웃음> 내 팔을 놔내 <웃음> 팔을 놓고 진행을 하면 될거 아니야 얘왜 다시 앉아가지지? 그렇지 <웃음> <웃음> <웃음> 진짜 이거 실환가? <웃음> 어? 어? 어라? 어? 어? 어라? 어? 라 어, 어. <웃음> 아니 나는 자기가 더 춥하면서 아 왜! 아, <웃음> 말이 되냐고 이... <웃음> 아, 됐다. 너무 턴다 겁나 못 타는 게 아니라 낀거 아니겠어요? 또 꼈어? <웃음> 라미 지금 나비꼬왔어나거기다 <웃음> 도착했어. 오케이. 아! 어, 어우 씨소스 야, 저거 빨간색 반짝이는 거 지뢰야! 자세가 여길 지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웃음> 우리 형제 앞에서 아무도 지나갈 수 없다는? <웃음> 우리 형제의 힘을 보여주지 <웃음> 어? 어떤가? 뭐? 어? 어? 어, 잡아! 이런 제이비들아! 이 제이비들아! <웃음> 어떤 제이비들아! <웃음> 이 제이비들아! 버섯을 막혔지? 없군. 다른, 다른 사람을 잡도록 하지 무슨 뜻이에요 제이비? 나 약간 오해할 것 같아 <웃음> 그말 맞아! 아 진짜? 예? 왜 제이비가 뭔데? x <웃음> <웃음> 에? 아니 요즘에 바퀴 달린 입 보니까 말 쓰시더라고 이거 퍼즐이다 또 아~~ 연비야 거기 건너가 <웃음> 지금 중간 정도 가서 타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타 그거를 <웃음> 핸들을 놓으면 돌아가는 길에 내가 치이는 듯이 그 다음 에 애들이 날 잡아주고 그렇지 잡았어 잡았어 이제 도 올라가자 올라 올라 올라 예! 우리 두개 들고 왔다 아, 미안한데 이젠 나줘도 되지 않을까? <�ologne> 아, 두개 들고 왔다 얘들아. 내가 이거 봐 단, 다라단, 다라단 다라단.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뭐야, 왜 갑자기 키가래? 야, <웃음> 야! 야, 아 이렇게는 맞아. 잘라 했지 내가. 진 급발진. 빨간색도 언제 들고 왔어? 오! 뭐야, 백돈블링 뭐야? 슈퍼채팅 2천원 감사로 한 팬님 자연스럽게 날먹 하시네요 오늘 <웃음> <웃음> 어, 날먹 아니야 이거 들고 왔어 에이. 조던 3점슛 갑니다 예 그냥 야너나 바다에 던져봐요 어,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넣 너. 아유 저거를 조던 그냥 조던 3점슛은 뭐야? <웃음> 야너 조던한테 고소당한다 진짜로 여기 왜 수류탄이 있을까? 예? 수류탄이네? 스루탄. 던져보자 그 그래, 분필들이 뽑자 거기 아니야 근데 아니면 이거 그냥 퍼즐처럼 올려두면 지가 알아서 터지는 거 아니야? 그러나? 아 저기 던지는 건가 보다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어? 어 잠깐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거야! 다시 안 생겨! 어안 <웃음> 생긴다! 원래? <얼레? 웃음> 이거 보트로 타고 스루탄을 저 초록색 원에 던지는 거 아닐까? 뛰어봐요뛰어도될거 같은데? 어뛰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서 내가 직접 가서 그지? 딱 근데 왜알이 R이... 여기 알있다 알이 있어? 아 어? 뭐야? 거기 있어? 아 알을 모아오는 거네. 이거 수류탄이랑 상관없네야 수류탄 치워봐. 거기 못 들어가요. 파란 새 다음에는 죽그 다시 응. 되돌아 어? 망했네 진짜? 저 닭들을 수류탄으로 죽이는 거였나봐. <웃음> 어떤 닭에다음면안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형 제가 살짝 들어드릴게요. 빵빵빵빵. 어, 엉덩이 <웃음> <엉덩이를> 딱 움켜쥐어 <웃음> 그렇게. 봐라봐. <빠라밤>. 들어가. 봐라봐. 봐오야 <웃음> 어, 여기 빠라밤. 가짜야. 이 닭이 그... 가짜네. 나봐 나봐. 야. 아, 아, 아. <웃음> <웃음> 당해버렸다. 내 엉덩이도 잡아봐. <웃음> 아니 <웃음> 야 그거를 그렇게 음흉한 말투로 하면 좀 이상하잖아. <웃음> 아니 음흉한 말투라니. <웃음> 자오늘내 <웃음> 엉덩이를 <웃음> 좀 잡아봐. <웃음> <웃음> 앞으로 조금만 더 가봐. 아. 이거 어떻게 쓰러트릴지 내가 확 던져 확 던져버려. 아 됐다 오, 오. 열렸다. 근데 되게 좀 무섭다. 닭들 다 죽여버리고 알을 잉치하는 <웃음> 저게 우리 인간이야 <웃음> 대박 닭잡인가알너 아, 진짜? 로 진짜? 응. 벌써 4개야 네, 라미 다... 하나 투디 하나 <웃음> 들고 있으니까 6개 꺼 아니야? 맞네 캠빈 램 어? 여기요? 잡음 잡았어요? 응 잡음 덩크 그 다음에 마지막 점프 우와이씨 우와 마지막 <웃음> 어, 와뭔 어, 일이야 이거? 우와, 오, 하늘에 퍼진다 하늘에 퍼져! 하늘에다. 야 퍼진다 내려오. 퍼져! 야 퍼진다 퍼져! 이거 뭔데? 야, 퍼진다, 퍼져. 이거 그거 아니야? 움직이는 움직여 위에서? 우와. 설마 소환? 우와. 설마 소환진? 우와. 설마 이거 드래곤 머리였어? 와! 야 이거 뭐야? 내려온다. 내려오는 거 맞지? 우와. 이거 다갈 여섯 개 태양이 소환된다고요. 야이와 내려온다! 공포, 다포탈인가 우리 곧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 <웃음> 죽음 마지 하는 거. 같아. 야, 좀 무서운데. 뭐 어, 점점 뜨거워지지 왜 점점? 어 잠깐만. 어! 오어어어어 대박. 뭐 어, 이거 능력도 이상해. 새로운 세계로 왔어. 이거 박살 어 바가는 와, 미쳤다리. 점프! 왔다. 나 이거 버튼 눌러 볼게. 오, 징! 야 이거 각 꼭대기에 있는 버튼만 누르면 되나봐 고래다 근데 고래가 있다고? 여기 저기 배경에 고래 있잖아 저거 고래 어, 아니야? 어 우영우 어 우영우 <웃음> <웃음> 기러기 역삼역 별똥별 됐다 아 이거 고래 타고 가야 된다 대박 우와 이야. 아 너무 재밌어요 딱 준비하다가 점프해가지고 쏴. 케빈님 이 누를 거 있다 나는 봉고르 타고 있어. 주. 그래요. 주자. 어떻습니까 지금? 오 올라간다. 오.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오 대박이다 연출 진짜. 우와. 와나 지금 죽어야겠다. 이거 또뭐 소환되나? 와또 포탈 열렸어. 어 아래 열렸다 아래. 오. 오. 미리 떨어져도 되는 걸까? 나 먼저 가볼게. 어. 나도 간다. 어! 됐다! 되는 거네! 어, 어 맞아요! 맞아요! 우와! 연출봐라! 어? 설마 재밌는 구간? 설마... 어? 우와! 따다다다다다다와 재밌당! 우와! 우와! <웃음> 날아오르고 있어! 날아오르라 주작이야! 너어디있어 어? 갈아타야 돼? 갈아타... 설마? 뭔데? 어? 잠깐만요! 자,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어! 살짝! 그렇지! 어 가라 타는걸 역겨울 줄 알았지만 덜 역겨웠다. 어? 야! 저거... 엘리베이터인지 아니면 이걸로 끝나는 것 같은데? 어? 야 이거 너무 재밌게 생겼잖아 지금? 이거 미끄럼틀... 우와! 이거 빼봐. 뭐, 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 지금 안 빠지네. 이거 코르크를 빼는 게 이게 퍼즐이네. 지금 여기 퍼즐. 엘리베이터 타고 가상 는 거네. 야 되게 잘 만들었다 매. 덜... 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요? 어 색깔 큐브 모아오는 거야 이거 내리면 어떻게 돼? 아오 중간에 누가 내렸나? 팜배나 어, 설마 이거 돼지 인형 사이에서 아 저건가 설마 이거? 야 인형이냐? 혹시? 너네 인형 있나 봐봐 거기 무슨 저주 인형 같은 거 있나 봐라 저주 인형이요? 어 큐브가 아니라 무슨 인형 나 빨간색 인형 발견했거든? 이거 봐 투디야 요 인형 오, 이게 이 색깔이랑 딱 맞아 지금. 어, 저 주인형 맞나봐. 맞나 여기도 맞다. 있어 저 주인형. 어 인형 어, 맞아 인형 맞아. 빨간색은 구했음. 라미 어, 어, 여기서 보인다. 여기서 이거 과일을 받아가지고 저기다 넣어야 되는 거 같아요. 과일을 받아서 넣어. 과일이 종류별로 날라와. 아 <웃음> 어, <웃음> 그러네. 맞다. <웃음> <웃음> 어, 너 맞았어. 그렇지. 토마토. <웃음> 토마토. 토마토. 토, 토마토 캔. 이제 나 저쪽으로 갈게. 내가 쳐! 초록색 찾았어! 나이스! 나도 잡았어! 지금 귤 잡았어! 귤! 이거 더 넣어야 되는 어! 여다 어디? 어! 나왔다! 야! 요리를 만들었더니 이게 열리면서 나왔네! 음. 그거를 <웃음> 그거를 잘 가지고! 이거 어? 어, 어, 어, 될까? 어, 어, 어. 어! 됐다! 됐다! 어! 됐다! 예스! 노란색마저 해버린다! 어? 그거 내가 거의 다 해놓은 건데? 아... 사실상 내가 했다가 볼수 있지! 그래서 파란 인형만 넣으면 된다! 야! 닫겠다! 와! 그러면 저 코르크 뚜껑에 뽕 따지면서 이제 미끄럼틀만 타면 되는 거 아니겠어? 딸수 있는 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 여기서 뭐가 나올 것 같은데? 어허, 어, 어, 어, 저거네. 코르크 따게 나온는게게얼쑤 따게. 들고 가서 저기다가. 푹! 한편아너 똥꼬가. 어머!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와! 아, 아그 순서대로 아, 순서... 야, 야 장류 유서야 임마. 장류 유서야 임마. 나이스 가 나이스으로 가. 나이스으로 임마. 나이스으로 가. 나이스으로. 나이스으로 가라. 그러니까 갈아버把. 어린 순부터 들어가면 되죠. 나이스으로 가라. 어린 순에 내가 제일 먼저지. 어쩌려요, 아저씨. 어, 선아요 잠깐만. 다 떨어져. 다 떨어져. 다 떨어져. 다 떨어져. 왜왜왜 왜. 아야, <웃음> 야 이거 아 나부터 보내줘. 나 이거 끝날 수도 있잖아. 맵 이거 끝날 수도 있잖아. 다녹아가 그러면. 녹화 켰다고. 아부터 보내줘. 김선재 누구야?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아, 아아아아 이 여기서도 지가 머리 찍는 자꾸 싶지? 오 좋아요. 뿌직. 끝났다. 예. <jeu> 어? 이럴 줄 알고 내가 먼저 왔지. 내가 나이순으로 하지지 그러니까. 진짜게 들었다. 를면뭐할 내가 리지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 좋됐다고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까지 한 번씩 좋됐다고? 준수 비방으로 너는 누나 이겨먹는 게 그렇게 좋아? <웃음> 이랴, <웃음> <웃음> 이랴. <웃음> <웃음> 아유 그냥 아휴 이거를 그냥 <웃음> 어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그냥